친구가 37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친구가 주식을 처음으로 샀다고 하여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드디어 친구 녀석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친구한테 문자 온 내용 친구야 뭐뭐 주식 좀 알아봐라 드디어 주식 300만원어치 샀다. 문자 보내온 친구는 대학교 때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교회에 다닌 그리고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놈인데 몇 년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오늘 주식을 샀는가 봅니다.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와, 야, 나 주식 투자할란다. 어떤 종목 샀고? 저의 답변. 지금은 뛰어들 때가 아닌 것 같으니 열심히 공부나 해라. 현재 이 친구는 결혼했지만 아내는 은행권에 다니고 대기업 건설 회사 다니다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대학원에서 뒤늦게 공부 중인 놈입니다. 잠시 과거 나의 주식 입문 초기에 옛 생각도 나고 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면서 또한 사람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여러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결혼 후 주식 입문 초기에 약 3천만원으로 주식 처음 시작하여 약 3년간 주식으로 약 7억원 가량 모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이제 되겠다 싶어 전업을 생각을 생각하고 모대 기업체에 다니고 있었는데 퇴사를 하고 증권사 투자룸 출근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평소 하락을 대비해 공부해둔 선물을 우연히 접하고 매매하여 현금 자산을 모두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다시 전세금도 투자하여 전액 손실. 어머님 집을 팔았는데 한돈중 저한테 물려준 신 돈도 투자를 하였으나 전액 손실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고 전 재산이 100만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돈이 없어서 기자발적 투자 중단을 하였습니다. 예전 회사 다닐 때잘 보였는지 연락도 안 했는데 모시던 부장님께서 다시 전화가 와서 같이 일해 볼 생각이 있냐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일을 마다이리 가요. 바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같은 대구에 다니면서 차비 아끼려고 열악한 환경에 기숙사에 입소를 하고 모대 기업체재 입사하여 죽으라고 일하여 약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겨우 임대보증금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 당시 기숙사에 있는 저한테 아내가 전화가 와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 하는데 어떠었고 묻는데 입에서는 보내면 안 되겠나 하면서 마음은 편에서는 돈 걱정으로 아직은 보내지 않아도 안되나 하는 생각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아직도 한이 맺힙니다. 아직도 그 당시에 아이들 돌잔치도 못해주고 간단히 퀵으로 때운 기억이 나네요. 원래 저는 사람들 불러서 아이들 돌잔치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당시는 돈이 없어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 한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돌잔치를 안한 것하고 돈이 없어 돌잔치를 못한 것은 엄연히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혹 직원들이 저한테 돌잔치 초대를 하면 현금이나 반지만 전달하고 저는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 참석하면 자꾸 저희 아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눈물이 나서요. 내년에는 과거 못난 아빠의 속조 차원에서 가족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데 들런지 모르겠네요. 자리를 잡아가다 누군가의 글을 보고 한번 만난 후 깨달음이 있어. 우연히 재투자할 기회가 돼요. 돈은 없었지만 우찌 하다가 투자를 하였고 여차저차 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였는데 다시 친구 얘기로 넘어가면 친구 녀석이 오늘 37년 만에 주식 처음으로 한다고 하길래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선물 투자하다가 실패한 것도 알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 및 다른 친구 녀석들도 한동안 저한테 연락도 하지 않았죠. 물론 서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연락을 못했지만 아마 친구 놈이나 친구 와이프나 저를 한심한 놈으로 그 당시 여겼을 겁니다. 실제 그 정도 되면 제 자신이 한심한 녀석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갑자기 과거보다 집도 큰데로 이사하고 투자도 하고 있고, 며칠 있으면 중형차도 한대 뽑고, 한 달의 월급보다 수배 이상 돈을 버는 것처럼 보였는지, 자기와 많이 비교되고,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 부담감에 마음이 조급했나 봅니다. 차 구입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몇달 전에 집사람의 경찰을 타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인데, 운전이 미숙한 아주머니의 부주의로 큰 사고가 나서 안전의 위험을 느껴 언젠가 차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번에 약간 무리해서 주문했습니다. 물론 할부입니다. 절대 돈 많이 벌어서 차산 것은 아니니 자만도 아니오시샘도 하지 말아주세요. 요즘 이상하게 제 주변의 주식에 대해 묻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전혀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살던 큰동선 외나 저의 제일 큰 누나나 매형도 주식 투자나 한번 해볼까 한다고 합니다. 추측건데 제가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약간 여유로워지는 모습과 자신들의 10에서 20년 이상의 삶으로 이룬 경제력을 비교해보면서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심히 우려됩니다. 제가 실패했던 과거 누구보다 저를 한심한 놈으로 간주한 분들이 이제는 저를 모델 아닌 모델로 주식 투자해볼 생각을 하니 저는 극구 투자를 말리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할 사람은 하는 게 주식이기에 그 사람들의 판단에 맡겨야지요 주식과 관련된 심리들의 모험은 제가 과거 그리고 현재 투자를 하면서 겪었던 심리상태들이거나 현상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를 하면 끝을 볼 정도로 매달리는 스타일이라 여러가지 질풍노조와 같은 심리를 겪었는데 매매하면서 다시 이런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겪는다면 저는 다시 일어설 자신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큰 수익보다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깨달음이 있어 매매 방법을 크게 바꾼 것이 있는데 매매 방법을 바꾸고 나서는 성적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그렇다고 큰돈 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만한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저업으로 파생 상품을 매매하고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아직 그 정도 자금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회사 일을 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향후 1년 정도 후에는 전업을꼭 생각 중인데 회사에서 명예퇴직이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현재 제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선물 옵션을 매매하면서 심리적으로 수익을 들쭉 낼쭉 내는 것보다 많지는 않지만 안정된 심리 상태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어떤 테크닉보다 매매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매매 테크닉과 여유로움 심리적 컨트롤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책을 쓴다면 저는 기술적인 매매 테크닉 위주보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를 매매 기술과 접목시키면서 제 자신의 투자 바이블과 같은 책을 한권 쓰고 싶습니다. 꼭 상업적인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나의 투자 바이블을요. 두고두고 기억에서 되뇌이면서 볼수 있는 그런 책을요. 마지막으로 최근 수익률 대회 입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을 추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그분의 매매 스타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현재 성공만을 보지 마시고 그분의 주식 투자에서 일어난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삶과 죽음이 오갔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과거 나는 억으로 억을 벌었다로 유명한 님의 책을 저는 두번 읽었는데 과거 주식 처음 접할 때는 얼마를 벌었다는 것에 솔깃해서 책을 구매해서 읽었고 그분이 실패를 통해 얼마나 삶을 힘든 상황까지 갔을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모티브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읽었고 그리고 저의 경험과 동변상년의 기분을 느끼면서 다시는 투자를 함부로 하지 말고 위험관리를 잘하여야지 않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항상 주식을 사면 수익나는 방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양면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위험관리, 마음관리를 잘하여야겠습니다. 주식투자는 인생을 마지막 나락으로 몰고 가는 악마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의 희망이면 좋겠습니다.